원샷맨입니다. 청! 오늘은 수박주스와 이프 청포도주스를 섞어서 마셔볼 건데요. 태국에서 트렌디한 프리미엄 주스로 알려진 이프는 알로에베라 과육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프리미엄 과일주스라고 합니다. 이프는 트렌디 앤 프레시 과일주스 브랜드로 비타민과 청... 과일이 완벽하게 조활을 이루고 있는데요. 이 품은 천연과일 과즙 베이스에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아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 미국, 유럽 등 글로벌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청포도 주스와 수박 주스를 원샷 해보겠습니다.